증가. 그런 isolation 고립된 통합. 뭐냐 개인주의 증가와 일치하는 그런 isolation 고립을 증가시킨다. Among the general population, 일반적인 인구들 사이에서 other sorts of species 다른 종류의 그 As medicine has become more closely linked in American society to well-being, 그약 의학들이 더 가까이 관여하게 되면서 그미국인의 삶의 복지에 관련하게 되면서 U.S. health care facilities have become more hotel and home-like and less institutional. 그 미국의 그런 의학 그런 이용 시설들은 더욱 집같이 변하고 있다. 제도보다는 그 협회나 제도 그런 것보다는 집같이 변하고 있다. <목소리>